안녕하세요 경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양념없이 참치액 하나만 넣어도 쉽고 간편하게 요리가 완성되는 진참치액인데요 진참치액은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운영하는 p c 스의 수산물 전문 쇼핑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앱쇼분의 판매일리로 가정주부들의 필수품, 유명백화점에서 판매하며 오성급 유명호텔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참치액 하나로 국물요리, 찔개, 무침요리, 볶음요리 등 다양한 요리와 반찬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한 소고기 미역국을 진참치액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소고기에 후추와 맛술을 넣고 밑간을 해줄게요. 맛술 조금. 소고기 미역국 재료는 어, 불린 미역과 소고기 그리고 들기름과 다진 마늘 그리고 참치액을 준비했어요 먼저 소고기를 볶아주기 위해서 들기름을 적당히 둘러주고 밑간에 넣은 소고기를 넣어줄게요 소고기가 안정도 있으면 마늘도 넣어 줄게요 그리고 준비한 미역도 넣어 줄게요 미역을 볶으면 이렇게 숨이 죽는데요 이때 물을 넣어 줄게요 끓으면서 나오는 거품은 살짝 걷어 줄게요 미역국이 뭉근하게 끓어주면 마지막으로 진 참치액을 넣어서 간을 맞춰 줄게요. 음, 어 진짜 육수를 내지 않아도 간이 너무 좋네. 불 ㅎ 고 마무리할게요.